안녕하세요 CM 에이든입니다 다들 고대 금주화 많이 있으신가요? 고대 금주화를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상점이 바로 샤카투 상점인데요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플레이하는 초보 모험가 여러분에게도 아주 유익할 수 있는 샤카투 상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하면 빼놓을 수 없죠? 바로 샤카투 상점인데요. 샤카투 상점은 주로 고대 금주화를 소비하여 각 부위별로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. 고대 금주화는 주로 토벌, 고대 유적에서 획득 가능합니다. 저도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이샤카투 상점을 이용해서 초반에 장비를 어느 정도 맞췄던 기억이 있네요. 주화 물품 버튼을 터치하시면 무기, 보조무기, 갑옷, 투구, 등 모든 장비와 장신구를 고대 금주화를 소비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상점을 ON 할 경우 소비되는 고대 금주화 개수가 늘어나며 더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 신화등급 장비는 곧잘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금주화만 있어도 초반에 장비를 맞추는 데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신화등급 중 최상위 장비가 획득할 수는 없지만 신화등급 장비를 모아 영지의 장비 공방에서 무기는 진 리베르토, 보조무기는 진 로사르, 카이트 방어구는진 그루닐 세트를 재료를 넣어 제작할 수가 있어요 수정 한개 장착 가능한 신화등급 장비 3개를 합쳐서 수정 2개 장착 가능한 신화등급 장비를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을 3개 모아 신화등급 극장비를 만들 수 있고 극장비를 3개 모아 신화등급 진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정 한개 장착 가능한 신화등급 장비가 한 부위당 27개가 필요하네요 주화물품에서는 주로 수정 한두개 장착 가능한 장비를 획득할 수 있으니 고대 금주화만 꾸준히 모아도 신화등급 진세트 금방 제작할 수 있겠죠? 주화물품에서는 장비만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화를 소비하며 가방에 쌓인 장비들을 흑정령에서 검은기운 경험치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형 레벨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겠죠? 또한 도감을 들어가시면 도감 달성에 필요한 장비들도 주화로 획득한 장비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완전 일석이조! 아,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? 샤카투 교환소도 한번 터치해볼까요? 여기는 샤카투 교환증서를 소비하여 검은 눈물 신화 등급의 장신구를 심연 등급 제작이 가능한 신화 등급의 장신구로 교환해주는 교환소입니다. 총 15개를 모으면 영지의 연금공방의 세공에서 심연등급의 장신구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태고등급의 장신구를 제작할 때 여기서 제작한 심연등급의 장신구를 흑정령액게 검은 기운으로 흡수시켜서 나온 재료를 모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물도 같은 부위 등급으로 교환 가능하며 추후 동일한 유물을 돌파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됩니다 다음은 샤카투 명품관입니다 명품관은 기존 상점에서 쉽게 볼수 없는 물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은화를 소비하여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소비할수록 심연등급 장비가 나올 확률이 증가합니다 단 상품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신중히 결정 후 구매해주세요 아내 은화 여기서 드리는 에이든의 팁! 주화 물품에서 주화를 소비하여 장비를 획득할 때 물품 자동정리 버튼을 터치해서 물품 자동 정리 설정을 ON 해주시면 설정한 등급의 장비를 자동으로 흑정령에게 검은 기운 경험치로 흡수하게 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모험가 여러분에게 샤카투 상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장비를 맞추거나 흑정령 레벨, 재료 보호기 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는 만큼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하시면서 놓치시면 안되는 콘텐츠라는 점 잊으시면 안돼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타강사 CM 에이든이었습니다. 컨티뉴. 역시 에이든. 아, 너무 멋있어. 나는 모험가님들의 영순이. 아, 어, 어떻게 말을럼 잘해. 아우, 배우고 싶다.